또다시 어제 4월 1일 저녁 10시 57분 일본 도호쿠의 미야기현 앞바다 그리고 10시 48분 후쿠시마현 아이즈 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한 이후 14시간 동안 지진이 멈추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지난 2주일 동안 일본 열도에 지진이 멈추었다. 연속 강진이 발생하고 멈추었다. 연속 강진이 발생하는 일이 반복 되는 것인가 그것도 대부분의 지진 이기존의 대지진이 발생했던 바로 그 지역들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론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의 지진이 발생한 지 14시간 동안 지진이 멈춰 있으므로 후쿠시마나 미야기현의 강진을 염려하여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아무리 급해도 왜 이런 기존에 전혀 볼수 없었던 일들이 일본에 발생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큰 원인은 터키 대지진으로 보여집니다.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에 발생한 터키 대지진 이후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 등의 기존에는 볼수 없었던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타지키스탄의 강력한 지진 이후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거의 매일같이 대여섯 번의 연속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며 허베이성과 광동성에서도 군발 지진이 발생하면서 기존에 볼수 없던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지진들이 동시다발적인 중국 전역에서 발생하면서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한 터키 대지진 이후 남태평양, 뉴질랜드, 바누아투 통과, 피지,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등에서는 규모 6에서 7클래스의 강진들이 자주 발생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들이 바누아투와 뉴질랜드에서 규모 7.0의 강진들이 발생을 하여도 관심을 두지 않을 정도로 잦은 지진들이 부리고리 지역에서도 발생 중입니다. 과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약 7개월 만인 2011년 10월 24일 오전에 터키 동부의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하여 사망자가 천여명에 달했던 것처럼 2023년 터키 대지진이 이번에는 동쪽의 일본의 대지진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두 번째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해안도시의 홍수와 쓰나미 가능성을 높여 각 도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또한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표면 온도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로 인하여 일본의 강진들이 최근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은 지진학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일본 내 후쿠시마, 미야기현, 아오모리현의 강진들은 급격한 기온차에 의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비가 오는 양상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으며 이런 기상 변화는 지하수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국 지진 발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늘어나면 지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부리고리 지역의 활화산들의 폭발입니다. 최근 부리고리 지역의 활화산들의 폭발과 폭발 징후들 화산성 지진의 증가 등이 연속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 중이거나 화산성 지진 등의 화산 폭발 증후를 보이는 부리고리 국가들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 멕시코 칠레 일본 대만 필리핀 뉴질랜드 인도네시아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17000개의 섬으로 이뤄진 국가로 국토 전역엔 활화산이 120여개나 존재하며 최근 지진들이 활화산 주변에서 발생하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며 필리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 미국 옐로스톤 인근에서 수백 차례의 군발 지진이 발생하는 등브리고리 지역에 화산들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과연 규모. 파리상의 강지는 어느 지역에서 발생을 할 것인가. 그 지역은 미국 멕시코 칠레 일본 대만 필리핀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중에 한 국가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일본 일본에서도 규슈 시조 카현 스루가만 그리고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